아이고 이런 수업용 마스크를 안쓰고 왔네? 아, 숨쉬기 힘들겠는데? <웃음> 자, 50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변법자각운동과 그리고 의화단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마저 진도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에서의 패배가 그들에게 미친 정신적인 충격과 굴욕이 대단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죠자그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근대적 개혁의 시도였던 양무 운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양무 운동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어떤 부분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자 그런 주장했던 을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강유웨이라든지 그의 제자였던 양치차오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이 사람들은 청나라에도 의원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주장의 상소문을 올렸고 그것이 청나라 열한 번째 황제였던 광서제의 마음에 꽂히면서 광서제의 신임을 얻어서 무술변법이라고 하는 이른바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두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정 교육, 경제 법률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급진적인 근대화가 추진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의회 정치가 도입이 되고 과거 제도가 어, 사실상 폐지되는데 이런 어떤 모습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떤 변법자강운동은 1 0일만에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이었나요? 네.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태후 같은 경우에는 권력력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죠그 광서제에게 있어서는 양어머니이자 이모인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린 나이 에 황제에 오른 광서제를 대신해서 청나라의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서제가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배경에는 이 서태후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도 어, 그런 차원에서의 의도도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이 반발을 해서 무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켰고 광서제를 감금하면서 이 사람들이 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무술변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한편 개항 이후에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이권들을 뺏어갔고요. 또한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종교였던 크리스트교를 전파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중국의 전통적인 질서를 위협하거나 혹은 크리스트교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오해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죠자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양과 서양인들이 믿는 그들의 종교인 크리스트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 교황이라고 하는 이른바 반기독교 포 동 같은 것들이 널리 확산되어 나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분위기의 연장선 상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의화단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였냐면요. 하 중국의 한족 농민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미신적인 종교,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한 분파로 성립된 것이 바로 의화권교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권법 수련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의화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은 서양의 대한 반감이 커져 가는 가운데 이른바 부청멸양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부청멸양이라고 하는게 무슨 뜻이었냐면 부청 청을 도와서, 청을 도와서 멸양 그렇죠 서양 오라회를 몰아내자는 라 것이었어요 그죠 자 이런 어떤 반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서양에 대한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청나라 정부는 당연히 그것을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 서태후를 비롯한 권력을 잡은 청나라의 보수파들은 오히려 이. 의호단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청나라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던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열강의 8개국들이 군대를 보내서 이 의호단 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청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강 8개국과 이른바 신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었어요. 그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인들이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청조가 사라져야 된다 라는 이러 어떤 생각에 공감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청에 대한 민족의 개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청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혁명 사상 같은 것들이 널리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순원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삼민주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음. 자, 그리고 이 순원 같은 사람이 혁명파를 규합을 해서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는데 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은 청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엇을 세우자? 한족 중심의 무엇 공화국을 세우자 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제 더이상 왕조지배체제가 아닌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음. 마스크 좀 갈아 끼고 게요 자, 들고 왔는데 병이 좀 잠겨있어요 <웃음> 그 수가 할수 없지 만 숨막편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청 왕조의 그 보수적인 서태후와 보수파 세력들조차도 무엇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느냐? 우리도 진짜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 왕조가 마지막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미주칠게요. 이른바 1901년부터 시작이 된 신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왕조가 시도한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 그것을 가지고 신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보수적인 서태후조차도 의화단 사건 이후에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정에서는 요 교육개혁이라든지 신식군대의 편성이라든지 상공업 육성과 같이 지금까지 청왕조가 시도해던 근대적 개혁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에요. 자, 거기 신식군대 편성 밑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신군이라고 써놓읍시다 어,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인 신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식 군대의 이름이 바로 신군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일단은 알아두도록 합시다. 음. 자 한편 이 신정이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양치처 같은 개혁론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게 돼요 여기 보면 위치십시다. 양치차오등 개혁론자들이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게 돼요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헌운동, 입헌군주제 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비록 변법자각운동 때 시도되었다가 그것이 실패하였지만 은 이때 와서 다시 한번 입헌군주제로 가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또그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냐면 러일전쟁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러일전쟁 1904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러엘 전쟁이랑 입헌 군주제로 가장이 설득력을 얻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엘 전쟁 당시에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통치하는 전제 군주제 국가였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이 있긴 하지만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이른바 무엇? 그렇죠. 입헌 군주정의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두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무엇의기입니다 입헌군주제의 힘이다 라는 말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을 청나라 정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청나라 정부가 이런 입헌군주제로 가자 라는 주장을 결국 수용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바 흠정 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흠정 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청조에서 신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표했던 최초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흠정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은 선생님이 그 내용을 넣어놨어요. 제1조 대청 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에게 영원히 존중하고 떠받들어야 한다. 제2조 군상 황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신성하고 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제3조 황제는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률을 반포하고 의안을 제안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은 의원에서 의결하지만 황제의 비중명령을 받아 반포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황제권의 강력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것이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단서가 달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법을 만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신정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 가자 라는 주장을 청정부가 수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음. 자. 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도되었던 것 그게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 신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정 같은 경우에는요 나름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권립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방향성도 나름 올바른 쪽으로 설정했기 을 때문에 이대로 잘 추진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라 것이죠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근대적 국가로 거듭나기에는 이미 외세에 의한 침략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요 청왕조는 이러한 어떤 근대적 개혁을 이루어나갈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신정을 통한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것도 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이 신정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청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웃음> 아, <땀 띄는다. 웃음> 자, 음. 봅시다. 자, 신의 혁명이 전개요요이던 신정 같은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개혁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근대적 개혁은 그냥 할수 없어요. 그죠? 당연히 무엇이 필요해요? 비용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근대적 개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청나라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해 나갈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 그 까닥은요? 그렇죠. 첫 번째 청일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배상금 물어줬는데 신축 조약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미 이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쓸래야 쓸 돈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쓸 돈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느냐? 외국한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한테 돈을 빌릴 때도 그냥 빌릴 수는 없죠. 그렇죠? 뭔가 담보를 맡기고 그걸로 돈을 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미 청나라에서 돈이 나올 만한 이득이 되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편전쟁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이권 침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청나라 내에서는 더 이상 외국한테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릴 만한 이권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개혁을 해야 했지만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청정부는 민간철도 국유화를 통해서 외국에게 담보를 맡기고 차관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말이 좀 어렵네요. 민간철도의 국유화를 통해서 요것을 담보로 맡기고 외국에게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담보는 뭡니까? 담보? 나만 원만 빌려줘. 어, 내만원 갚을 때까지 이 핸드폰 네가 가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담보죠, 그죠? 차관은 뭡니까? 차관? 어, 차관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음. 돈을 빌리는 것을 가지고 차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철도 국유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민간철도, 여기서 말하는 민간철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청나라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권 수호를 위해서 민간에서 만든 철도를 말합니다. 민간에서 만든 철도를 여기서 말하는 민간 철도라는 것이에요 자, 뭔 소리냐면요. 철도 부설권의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이권이다라고 앞서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게 되면 그 철도가 지나가는 땅도 가질 수가 있고 철도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에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철도 부설권과 같은 이권들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더 이상 많은 이권을 빼앗겨서는 안되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 뺏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기에다가 철도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권을 지키자라는 이런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 들 한국사 시간에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외국의 경제적 심판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회사 만들고 국산품 애용운동하고 했던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이 철도 부사권이라고 하는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철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민간 철도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었던 청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국유화 무슨 뜻입니까? 나라거로 만드는 거. 국가소유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외국에다가 빌려주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민간철도를 만든 사람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십시일간 돈을 모아가지고 민간철도를 만든 사람들 이러한 청왕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열받아요. 그죠죠 어, 나라가 무능해가지고 이 거를 빼앗기고 있어서 그거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도모와가지고 민간철도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외국에다 갖다준다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민간철도가 만들어져 있었던 스촨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밑줄 칠게요. <웃음> 스촨폭동 이른바 보로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 스촨 지역 오른쪽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요. 스촨 한자로는 뭐라고 쓸까? 중두 어? 아니 한자로는 사천이라고 씁니다 스천성이고, 청두는 그 스천성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요 사천, 우리 짜파게티 중에서 매운맛 나는 짜파게티 사천짜파게티라고 하잖아요 그치? 여기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느냐? 매운 음식 많이 먹어요 마파두부, 마라탕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어, 이런 것들, 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음식이거든 먹는 음. 얘기니까이네 자, 아무튼, 거기에서 무슨 운동? 보로 운동이 일어났대요 보, 보호하자, 로, 무엇을? 철로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보호, 보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계기로 유추칠게요 우창의 신군이 봉기를 하게 되니, 그게 바로 1911년 신해혁명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역사가목은 정말 짜증나는게 이런식으로 교과서는 그냥 한줄 딱써 놓고 그치만은 설명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설명할 말이 많거든 음. 자, 설명을 할게요. 자, 뒤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중국 최초로 민주공화국 국가가 세워진 사건을 일컬어 신해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11년이 신해년이었기 때문에 신해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은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는 라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신군! 아까 배웠죠, 그죠? 어, 신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나라의 신식, 청나라의 신식 군대가 바로 신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창은 어디냐면요 오른쪽에 지도에 나와 있는데 창장강 중류 지역에 있는 대도시가 바로 우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군이 왜 봉기를 일으켰느냐? 당시 신군에는요 이 청조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혁명 사상이 영향을 받은 장교들이 꽤 많았어요. 순원이 전파했던 선민주의 같은 이런 어떤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기회를 봐서 언젠가 청나라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스천 폭동 보루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가 청조를 무너뜨리자라는 동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우창의 신분 봉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는 시작, 신의 혁명의 시작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 청조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창에만 있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국 각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우창에서 신군의 봉기가 시작이 되자 우리도 청조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선언이 지방 각지에서 확산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결과 중국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가 수립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중화민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중화민국이다 난징을 수도로 선포하였고요. 미추집기어 민주공화정 국가였고 순원이 임시대총통에 취임하게 됩니다. 사실 순원은 신의혁명이 일어났을 때 외국에 나가 있었나? 홍콩에 있었나? 아무튼 그랬을 텐데. 어, 순원의 사상이 사실은 이 신의혁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의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화민국이수립되면서 순원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임시대총통 자리에 올리는 것입니다 왜 임시대총통이냐? 일단은 대총통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선거라든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대총통에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그 뒤에 아씨 오늘 이렇게 라티리 자그 뒤에 청황제가 퇴위하고 난 이후에 미쳐칠게요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청 왕조가 붕괴되고요 임시대총통 순원은 또미쳐칠게요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직을 양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 나오네요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자로는 원세계라고 하는 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청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어 굉장히 큰 뭐랄까? 어 똥을 쌓아 놓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음. 청나라가 근대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망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선생님이 어, 각주 3번을 넣어놨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수적인 군인이자 야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지만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좋은 기회가 오면 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배신을 일삼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몇, 개 좀,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임오 군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군대 3천명이 들어와서 99년대 폭동을 제압하잖아요. 그때 지휘관이 미안스카이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오늘 피고대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꼬옥꼬옥 졸고 있지? 음. 네. 자, 그리고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갑시, 갑신정변이란다 어, 변법자강운동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 변법자강운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광서제도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가 반발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세계한테 군대를 주면서 네가 가서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을 체포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원세계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 편에 붙는게 나에게 이득일까 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서태우가 더 권력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태우 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광서제가 나보고 당신 체포하라 그랬어요. 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무술 정변이 일어나고 광서제가 오히려 거꾸로 강금을 당황하면서 변법 자강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위안스카이가 어떠한 명령을 받게 되느냐. 위치십시다 중화민국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중화민국이 세워지게 되자 청정부는 이 위안스카이에게 군사력을 주면서 가서 중화민국 제압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위안스카이 도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 청왕조는 이미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중화민국 쪽에 붙는 게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 군대를 이끌고 중화민국 난징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순원과 협상을 시도해요. 당시 중화민국 이제 막 세워진 나라의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싸워보면은 위안스카이의 군대가 이기게 뻔했어요. 자, 근데 위안스카이가 수당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 없지? 음, 하지만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는 대총통의 자리를 나한테 넘겨주면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청왕조를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원의 경우에는요.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혁명사상이나 민주공화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면 힘들게 세운 중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또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순원은 대총통의 자리를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위안스카이는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베이징으로 가서 청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대신에 아이콘이죠. 그죠? 음. 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안스카이는 이 중화민국의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혁명사상이나 민주공화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 권력력만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나중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를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끝끝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이 근대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망쳐놓고서는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청왕조는 망했어요. 중화민국은 아직 중국을 다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지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는 사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냐? 정부가 없는 이른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화제는 형식반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청나라, 아니, 중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국을 장악하느냐? 밑줄 칠게요. 각지의 군벌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군벌. 자, 군벌이란 구민 세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군벌이란 지방의, 지방의 군사 집단이 지방의 군사 집단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여 성장을 하여 그 지방을 장악한 세력들을 가지고 군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방의 군사 집단이 독립적인 독자적인 군사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지방을 장악하게 된 이들을 가지고 군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뭔 소리냐면은요. 청나라 때 지방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켜 놨단 말이야, 그렇지? 당연한 거죠. 나라가 있으면은 지방 곳곳에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그 각각의 지방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이 있었어. 원래는 위안스카이 또는 청 왕조의 지시를 받는 장군들이었죠. 자, 그런데 청 왕조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위안스카이 어떻게 했어요? 사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장군들은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국의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각각의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군대가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군벌이라고 하는 세력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군벌이 중국 각지를 장악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열과 혼란의 군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중국에서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군벌들의 경우에는 외세와 결탁해서 중국의 이권을 팔아넘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장악한 지방에서 이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또 무기를 구입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이런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게 어떤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 말씀드려야죠 그죠 어, 교재 기준으로는 20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까지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모든 출제의 기준은 무엇이다? 교과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교과서 86페이지에서부터 140페이지까지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거나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도 교과서에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 출제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모든 출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교과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100점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당 페이지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래요자 우리 다음주 다음 수요일날 수행평가 보기로 했나요? 다음 주 수요일날 수행평가 볼때 벌어순대로 앉아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각자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궁금한 있으면 질문으로 나오시고요. 음. 자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숨가쁘게 아, 달려온 2 0 2 1년의 진도도 끝났습니다. 아,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교재를 끝냈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축하하는 박수 한번 칩시다. 음. 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 2022년에도 캠브리지 동아시아사가 계속 업데이트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